정선 끝만 져주면되요딱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일 직선으로 딱 떨어져야 되겠죠 이게. 근데 이걸 꽉 눌러 보면 안됩니다 처음에는 약간만 이렇게 해서 가면서 형태만 잡아주는 거예요 반드시 놓이나 안 놓이나 이렇게 봤을 때 반드시 놓였을 때 놓였잖아요 지금 반드시 놓였다 그럼 여기꽉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스팀을 주면서 힘을 줘가지고 딱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떨어졌죠? 약간 들어간 는인데구성이잘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여기도 아까 이제 박았으니까, 쯤 놓고, 자, 네, 이렇 한번 눌러주고. 기장을, 이파냈잖아요 기장을 줄여야 되는데, 기장 2인치잖아요. 시접 2인치에요. 2인치면은, 이렇게 되면 2인치가 여기죠. 시접이, 시접이, 시접 안에가 이 심지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만 심지가 붙어야만이 <웃음> 옷이 제대로 떨어져요. 떨어질 때에 여기는 붙어있으니 이쪽에는 붙일 필요 없죠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붙이면 돼요이리 꺾을 때게 여기 지금 꺾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됐잖아요저쪽에 똑같이 꺾어야 되겠죠 어파란선에산선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요 여기는 한 1cm 조금 안되게 시접을 줬잖아요 시접 준만큼 해갖고 이렇게 잡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눌렀을 때 주머니가 겹치잖아요 이거 잘라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기만 박아주면 됩니다 박아주는데 박아주면서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이렇게 원녀석에 테이프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밑단은 밑단은 뜰수 있는 이미뜰라면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단에다 붙여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심지하고 같이 갔을 때 많이 붙이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주세요 그래고 나중에 딱 눌러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놓고 이렇게 이쪽으로 맞춰가지고, 아이롱을 한번 데려봐요, 이렇게. 다리보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럼 한 4분의 3 정도, 반이치는 4분의 3 맞고,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유량이 되죠, 나중에.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해야 되겠죠. 이. 그럼 반대편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손이 두번 가면은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갈수 있게끔, 최대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려줍니다 나중에 또 접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손이 최대 한 번씩만 가게끔, 그리고 여기도 2인치니까. 잘랐으니까, 기장을 잘랐으니까, 이제, 시접을 접었으니까 한번 봐봐요. 맞는가, 안 맞는가, 이쪽하고. 체크니까 양쪽에맞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만큼 위에서 꺾였죠? 여기서 꺾겠죠? 여기서, 여기를 보면은, 같이 꺾였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맞으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빼줘야 되겠네요. 네, 양쪽이 똑같이 떨어지죠? 아까 품이 어깨고 품이고 상동 허리 힙큰 글이 큰 놈만큼 표시하는 만큼 잘라 봅니다 뭐라 어떻게 됐죠 잘라지면 안되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제가 보면은 지금 저쪽에다 표시를 해 놔서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 좋게끔 제가 이제 하면을 그냥 해버려요. 그냥 쭉 잘라보는데, 보는 사람들은 알기 쉽게끔. 이러면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아용으로 한번 딱 눌러줍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같이 있어라고. 지금 위에 잘라지 나갈 양이에요. 1cm만 놔두고 잘라고 있어요이 1cm 좀더 되나요? 좀더내 아.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이쪽은 지금 안 잘랐습니다. 지금 상동 이쪽은 지금 안 잘랐죠. 안 그러면 이쪽에 잘라야 되는데, 뒤판에서 자를 거예요, 뒤판에서. 판 자를 건데, 우라를 먼저 봐야죠. 우라가 얼마나 큰가. 우라를 접어서 해야 되는데, 우라가 보통 보면 이거보다 4분의 1 커야 됩니다. 접어서 들어가더라도, 이쪽은 좀더 크게. 위로 올라갈수록요. 그래가지고 우라는 접어줍니다 접어가지고 시저하고 같이 박아버릴게요 좀다가 위에서 안쪽으로 안 받고 겉에서 때릴 겁니다 조금 크게요 이쪽하고 겨가나죠 앞판 재단을 끝난 거잖아요. 근데 뒤판 재단을 해야 되겠죠? 뒤판을 재단을 하려면 뒤판은 밑에서 미리서 밑단을 먼저 꺾어줘야 됩니다. 뒤판. 이것도 심화가 있으니까 심화가 똑같이 꺾여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심지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2인치니까 꺾이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깎는 소이 그럼 요리 붙어야 되겠잖아 가운데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붙이면은 나중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은 이렇게 꺾으면 꺾으면 이게 보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아래 만큼 한 1인치만 여기서 이 선에서 지금 꺾이는 선에서 한 4분의 3 정도만 물리겠고 이게 지금 2인치니까 반씩 꺾... 이벤치 시커일거아니에요 이해가 가실런가요? 시청자 그 보면서 이해가 가실겁니다. 여기서는 저만큼 잘라내봅니다. 여기서 잘 지냅니다. 그리고 요것도 여기다가 흔히 붙여줄게요. 꺾임선에서 반인치만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이거 꺾으면 은 보면 압니다 왜 그런가 왜 그랬을까요 네, 알겠죠 아까 보면은 파란 선에서 한 칸이 물렸죠 이렇게 여기가 한 칸이 물렸는데요 이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파란 선에서 이 파란 선에서 이 밤색 선이 하나가 물렸잖아요 이렇게 이쪽에도 양쪽에, 저쪽에 앞판하고 똑같아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 눌러놓고, 일단. 그러면 이놈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서. 파란 선에서, 파란 선에서 이 선이 물려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놓 그럼 이렇게, 지금 일직선으로 똑같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놈을 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잡고 나서 재끼고, 딱 박다 보면은, 파란 선이 한나가 물리면은 적을 수가 있어요. 위에가 덮히는 양이 이렇게 약간만 내려오게끔. 딱한면 지금 뒤에서 잘못하면 보이겠죠. 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이렇게 꺾고 나서 한번더 꺾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어,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더 꺾어주면 돼. 겹치지만 않게끔. 요거 2인치니까 시접이. 1인치 8분의 7 정도는 되겠죠. 나중에 이제 박아주면은 딱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 이거 갖고 나서 이거 붙여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 떠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그죠? 신가 그럼 이쪽에 보면은, 앞판을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보면은, 딱 맞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바란스가 딱 맞는데, 여기에 약간 좀 들어간 것 같죠? 이건 좀더 나와야 되고, 저쪽도좀더 나와.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만 물려야 되는데 이게 더 물린 것 같아요 요것서 다시 꺾어 줍니다. 체크 있는 옷은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인로이 바란스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한시딱 붙었는데, 얘가 약간 겉겉했 조금 약간 꺼내줍니다. 1mm도 안 되는데, 표시가 납니다, 근님들은 몰라요, 이건몰르는데 그래도 딱 맞춰준 게, 그것이 기술자의 잡으시는 거예딱 맞잖아요. 그래서 네. 네. 했으니까 이것도 재단 해야죠. 앞판 천 앵큰만큼 뒷판에서 쳐줍니다. 해주는데 여기는 한번 쳐주고 오바로그치까이 꺾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접을 1cm 좀더 줘야 되겠죠 이것도 다이롱을로한번딱 눌러주면 은 같이 딱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가 시접이고요. 백핀, 백핀이란 말이 이말이죠 원래 제공선을 내기잖아요. 원래 제공선을 기인 여긴데 이만큼 쳐낼 거예요. 약간 있을수록 만원같은 거 조금 덜쳐줄 거예요. 그러면 은 가기가 지나갈 때는 이 정도로 지나가야 되겠죠. 4분의 3정도맞날때 너가 갖고 실행해갖고 접어박을 줄기거든요 여기 뒤판은. 앞판은 안 접어도 되지만 뒤판은 접어도 접어줘야. 지금 이건 스피를 뜯는데요. 이렇게 쪼여줘야 되겠죠? 스피 사놓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 쳐가지고 이렇게 박아주는 됩니다. 박아줘서 안에서 폼을 빼뜨려요. 소매를 보면은 소매가. 너무 커서.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쪽에가 지금 많이 채우죠, 지금? 여기야 이쪽에도 지금 채워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양이. 이쪽에 약간 이제 바들들이 파, 파질 거예요. 돌아가는 쪽으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부분을 져야 되는 거잖아이 근데 지금 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 양만 약간 좀 쳐줄 거예요. 4분의 1정도는 약간 몸판에서 쳤으니까. 이 판은 놔두고, 세키판은 놔두고, 이렇게 들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많이 치지 말고요. 사람을 이 정도면, 8분의 3파에. 뒤판은 쳐냈잖아요. 뒤판 피판 나무를 뒤판에, 게드랑이 밑에, 뒤쪽에, 이쪽을, 이쪽을 쳐냈으니까. 앞판을 아, 안 쳤지만 뒷판을 여기를 쳐버렸잖아요 이렇게 친만큼 몸판도 소매 몸판도 큰 소매도 쳐줘야만이 암홀이 맞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에도 몸판에도 안 쳐도 되는데요 렇이 자꾸 빠지고 이렇게 아이롱질 하다 하면 걸리니까 같이 쳐줘버립니다. 지금 일하는 게 훨씬 빨라요. 저는 이건 데려주고 요 일할 때 응. 생각해서. 시접을 사업에 사면 좋으니까 쭉고 와르크만 제께리면서 쭉 박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적어야 되겠죠 뒷판, 뒤쌓이는쪽뒤쌓이는 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꺾어진 선 있잖아요 꺾어진 선 꺾어진 선 위에다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그리고 3mm만 놔두고 잘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뒤집어서 이런 곳에서 그냥 꽁 빠지니까 가이를 이렇게 빼면 딱빠지는데 너무 많이 박았네 조금 덜 박아야 된대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같이 박아주면 되겠죠 시점을 좀 잘라보고요 이 안에 채 기어 나오면 부실잖아요 밀어내가지고 딱물리게만 해가지고 딱 박아 봅니다 여기까지 해갖고 밤색 있는 거 같은데 안 보여줘. 어디서 박은 건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딱 눌러주고, 한번제딱 눌러주면서 쭉 하면, 박으면은 팔로만 박고 있으면 이렇게 쭉 나갑니다.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만 있으면 되는 요 바꿔만 있으면 쭉 갑니다. 많이 대광 같으면는 얼른 빼주고 해. 배로 1 c m 로 가면 되니요 맞춰서 여기서는시혈을 별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체크를 한번 가봐도 될까요? 체크를 좀 신경 써서 체크를 가을 때는 이렇게 밑에 치를 당겨주고요 당겨주면서 위에 치를 이렇게 놓습니다 놓고 밑에 치를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당겨주면서 딱 맞춰가지고 딱 놓고 그대로 밀면서 그대로 왼손으로는 잡아주고 그대로 2cm로 가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잘 안된다. 그것이 또 방법이 있습니다. 핀을 찔러가지고 땡겨가지고 이것은 이제 많이 박아봐야 감각으로 박는 건데, 초보자들은 맞추기는 힘주겠죠. 여기는 이제 그냥 안 맞추고 가도 됩니다. 그냥. 에서는이 1cm 예, 시접이 있잖아요. 1cm 시접이 들어가면서 이 끝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 끝에다가. 몸판을 박아야 되겠죠. 몸판을 박을 때는 밑에서부터 박습니다. 밑에. 체크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박아줘. 이렇게 보면 은 맞잖아요. 이렇게 끄끈이 시집하고 딱맞게끔 같이 맞으면 안 맞는다. 가야죠. 맞았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채을 당겨 주면서 이렇게 당겨 주면서 위에서 잡고 그냥 쭉 박아요 저도 박다 보면은 이게 틀어집니다 잘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뜯어서 다시 박아야죠 맞잖아요 음, 네. 여기 위에까지는 다안 맞을 거예요 맞힐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허리선까지만 맞춰주고 여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같이 옆에 스하에 맞춰서만 가면 돼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당겨가지고 허리선까지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꼬인는안 되니까 잘 봐야 돼다 박왔잖아요 박았으면. 이게 지금 파카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하나 한번 딱데려줍니다 늘리면서 이렇게. 쫙 늘리면서. 이게 한번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나중에 다렸을 때 안에서 잡아당기지 마라고 해주는 거예요. 실루엣을 살리는 것이죠. 에? 넣고자놓고 그 소매 크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커요. 이렇게 놓면 넣어줘도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넣보겠습니다 접어서 넣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바이어색 때문에, 정바이어색 때문에 쭉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시계은 일정한 2cm라고 해거든요다려주는 사악 없어진 거예요. 시계은 일정한 2cm라고 해요그대로다 네. 들어가죠? 이제 밤만 뜯은 거잖아요 지금 밑에 만이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까지 박혀 있습니다 바늘이 보니까 카메라는 잘안 보일 거예요. 고 이걸 먼저 박아야 되겠죠. 박을 때는 박은 자루에다 다시 박아야 되기 때문에 마크라지를 밑에다. 그래요. 그 자리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박다가 보면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이걸 곡선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서 살짝 그려 박으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 잡혔잖아요, 일직선으로. 먼저 박았던 자리고 나중에 박았던 자리에요. 여기도 먼저 박았던 자리고 나중에 박았던 자리에그 다음에 이제 헤드를 <웃음> 박아야 되겠죠. 헤드 박을 때는 이쪽에서. 그래야지 이거라도 같이 박아보면 됩니다. 나중에. 안 그러면 손으로 떠줘야 되는데. 저는 손으로 뜨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끝에까지 정확히 딱 끝에서 박으면은, 손바느질 안 해도 됩니다. 이만되겠죠 이렇게 했으면 일단 여기 붙고요남마 이쪽에 압박 밑에를 가이지를 해줬잖아요 여기를 자연스러운 곡선을 내기 위해서 가이지를 해준거예요 가이지를 안해줘가지고 처음에 잘 박으려고 해도 안됩니다 가이지를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박으면 그대로 노로바 하나로 내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박을 때잘 박아야 돼요. 동그랗게. 안 박으면은 아무리 다이름미지를 잘해도 앞에가 안 놓입니다. 이렇게 딱 왔잖아요. 지 여기 바늘 꽂았어요. 이렇게. 꺾음선이잖아요. 이 선이. 꺾음선. 이 선이 꺾음선. 이렇게 놓고 했을 때 노르발 들고 이걸 반대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제껴줍니다. 제껴주면서 이건 우라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껴주면서 약간 하면서 여기 노르발을 놓고 밀어줍니다, 이렇게. 몸판을 밀어주면서, 밀어주, 이 친구 윗손은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서, 밑에 찐 땡기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 그러면은, 아까 여기 한번 박아줬어야 했는데, 안 박아줘서 이렇게, 그러면은, 벌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밀고 쭉 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바늘을 여기다 꽂아놓고, 이걸 밀어줍니다, 이렇게. 신접을 밀어줘서, 딱, 바늘이 눌리게 이걸 뜯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이 시접하고 지금 시접 여기 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시접이 시접만큼 와야 됩니다 접은선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접은선이 와야 되는데 지금 몸판이 크잖아요 약간 이런 집어넣습니다 몸판을 집어넣죠 이렇게 오면서 이 선을 다리고 끝에만큼 따봤을 때 지금 2cm 여기 물렸거든요, 지금. 제대로 물린 거예요. 여기서 뛰지 말고, 뒤로 갔다가, 빼줘. 하고 라보는 마찬가지겠죠. 아까 주머니를 박아야 되는데 안박 되는데 이러다 보면 주머니를 안 박아 놓고 옷을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손을 딱 집어넣었는데, 뭐바대로꽂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잘린 자국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요. 그면 여기가 같이 잘린 자국에 이선하고 이선하고 맞는 거예요. 이선하고 이선하고 맞니다 이렇게 놓으면 딱 놓이게 돼 있어요. 아까 맞춰서 잘랐기 때문에. 노로 하나로 가면서 곡선을 자연스러운 곡선을 내려넣어줍니다 이거 조금만 더 박아도 안 되고, 덜 박아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박아야 됩니다. 이거 앞 마이를 걸거든요. 그런 말로앞판이죠앞판이 이게 이 아판이. 꺾이는 생이잖아요흡비을 했다고 하실 때, 아까 반대로, 아까는 물라가 밑으로 갔지만, 이번엔 우라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넣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에요 밀어주고 요건 땡겨주고 밀어주면서 물안은 땡기면서 밀어주니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선을 향해서 잘라내고 하는 것을 고르시라고 그러는데, 고르시를 해가지고, 다이롱질을 해가지고, 여기를 박겠습니다. 박으면서 이걸, 여기를 박아주겠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지금 한팔을 박아왔으니까, 여기를 이제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어야 되는데, 이 시접이 많이 있으면은 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3mm만 딱 놔두고, 너무 가짜히 자르면은 밀어져 봅니다. 터져버려요. 이 정도 시접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스팀을 줘가지고 이렇게 막 만져줍니다. 게 부드럽게. 문질러줘야 이게 제대로 넘어요. 정성껏 만져줍니다. 딱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일직선으로 이딱 떨어져야 되겠죠. 이게. 이걸 꽉 눌러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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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잡고, 저쪽에서 박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저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미신이 가서 박아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박을 때에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게 적으면 안돼 이렇게 당기면은 이게 여분이 있어야 돼요. 몸판보다는 커야 되고요 컸을 때 여기서 딱 잡고 뒤집어서 딱 해서 여기 쭉 박았습니다 이쪽으로 이게 여기 활동량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맞춰서 쭉 해서 박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묶어줬어요 이게 별렁거리니까안 그러면 다 손으로 떼야 되거든요 이거 근데 왠지 이거 손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는 좀 떠줘야 되겠죠? 유 요령을 펴도 좀 너무, 이것도 테이프로 붙여보면 되는데, 갈등 생깁니다. 이 정도 원단이면 붙여줘도 될것 같은데, 근데 얇은 원단에다가 이걸 붙여보면 안 되겠죠. 유 요령을 로 한번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이 항면 접착이 이제 큰 소까지가 됐습니다. 항상 여기도 놔두면 안 됩니다. 놔뒀다가 잘못 하면 붙어버리면은, 여기서 한 번에 다 붙이지 다고 조금씩 해가지고, 중간중간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정확하니까 끝에다가. 붙여버리겠어니 이만큼 해서는 안 떨어지면 돼. 괜찮지? 여기는, 여기는 다 붙여도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들어가 버렸죠? 여기는 큰놈 붙여도 되는데요 안가면 큰놈 붙이겠습니다 이렇게하면 손으로 끌는기더빠르겠습니다 이런 소 나도 의많아지것 같아요. 됐습니다안 까지는 안되 그럼 다리만 주면 되겠죠. 가릴 때는 항상 처음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딱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잡았나 한 번씩 쭉막 눌러줍니다. 대신하고 같이 자리를 잡으라고. 조금 적은 우마를 놓고 서면을 집어넣습니다 뒤판부터 신경을 딱 지키고 여기는 지금 박은 자국이잖아요 아까 그래 이렇게 막 늘어졌잖아요 이렇게 스팀으로 딱잡아잡아준다 바늘이 노릇 지나갔던 자리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아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위에를 딱 눌러주면 됩니다 이대로 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넘겨서 놓고 이렇게 잡아서 그 꺾임선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한번 꺾임선이잖아요 지금 근데 세탁소에잘못해고 이렇게 꺾어놓으면 안되데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여기는 꽉 눌러보면 안 되고요. 살짝 아예 용이 들면서 갑니다. 안 눌러졌어요, 지금. 여기도 꽉안 눌렀습니다. 한 80%만 눌렀어요. 그래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꽉 눌러보면 여기 나오면 니다 이쪽도 해야죠. 한가지 빠진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밑단을 다시 한번 손 보겠습니다 하면서 다리면서 밑단을 먼저 해주 봤어야 되는데 안 봤거든요 하다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달고 다녀요 이것도 꺾어진 선대로 그대로 이건 딱 눌러 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만들. 꽉 누르지 말고요 여기까지 거의 안 눌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곡선이 딱 이루어지거든요 여게 그래,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옷을 입었을 때 까지면 안 됩니다 까지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으로 정확하 이렇게 딱놓여야 됩니다 그러면 밑단을 보고 제가 마네키에 입어보겠습니다 옷걸이에 걸어보겠습니다 아까 뭔 얘기했냐면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안 잡아주면 옷을 입었을 때 거기가 부붕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입는 사람은 몰라요 그처럼 일하는 사람으로서 양심 있잖아요 기술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주문 뜨잖아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스팀으로 위에서 눌러주면서 밀지 말고 눌러주면서 딱 해주면 은 이것이 자정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딴듯하게 놓여 있잖아요 잘 나온 겁니다 여기. 그럼 이제 옷걸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보면은 여기는 이제 안 뜯었잖아요 어깨 위로는 뜯지 않고 그 밑에만 뜯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장도 줄였잖아요 기장도 줄였는데 양쪽 기장이 이게 맞아야 됩니다 상태까지안 봤을 때 이렇게 양쪽이 가 파란선이 똑같이 떨어져야 돼 똑같이 떨어졌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선이 이 옆선하고 이 선이 여기까지는 맞아줘야 됩니다 다 맞췄죠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까지 맞췄잖아요 요 위에는 이제 안 맞췄죠 기장 줄이고, 품 줄이고, 기장 품, 그리고 소매 통, 여기 통좀 줄이고요. 그리고는 다 했죠. 그리고 다려주니까 이제 새우 같습니다. 네. 괜찮죠? 품이 몇 센치가 줄어들었냐면요. 양쪽에서 2cm, 2cm, 4cm, 한 5cm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cm 정도. 전체적으로 한 6cm 정도 줄이고 이게 여러분들도 옷을 줄이실 때 옆에만 줄이고 이, 여기 이 부분은 어깨부분을 안줄 때는 밑에만 하는 것도 이렇게 퀵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줄이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게요